저렇게 형, 거리겠 예. 저데 <놀람> 어, 아,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안 국내 sb 공장에서 만든 삼각 스케일 안내 드리겠습니다. 외국 산보다 제품 품질이나 퀄리티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.